안녕하세요 주식이 채널입니다. 아, 오늘은 어, 지수가 양지수가 소폭 좀 오르면서 어, 그나마 이제 선방한 하루였 하루였고 어 어제에 이어서 어, 또 경기 방어주죠 대표적인 또 제약주 음식료들이 주들이 계속 이제 시장을 주도하면서 어,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제약주에 이어서 오늘은 경기 방어주인 음식료주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죠. 어, 그리고 예. 어, 주요 뉴스들을 보시면 이제 하락장에서 나홀로 버티고 있다는 어, 이런 그 음식료주 내년엔 뭐더 좋다 그래서 뭐 내년에 좋을지 안 좋을지는 뭐 모르죠 하지만 어, 현재로서는 이제 좋은 흐름을 보이는 게 어, 경기방어주들이죠 그리고 음식료주 중에 이제 오리온, 롯데칠성, 어, 강세 그래서 내년에도 가격을 인상한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 가장 그 좋은 호재는 이제 가격 인상 같은 어, 그런 경우죠 이 수요가 어, 이뭐확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가격 자체를 올리면서 주가를 이제 끌어올리는 어,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게 이제 가스 관련주들이죠. 수요는 안 늘지만 이 공급 가격을 계속 올리면서 어, 지수들이 이제 아, 그 주가가 계속 상승흐름을 보이는 게 대표적으로 이제 가스주죠. 연속된 가격 인상으로 주가 어, 지수까지 이제 끌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찬바람이 불땐 경기방어주 그래서 외국인도 음식료주 눈독을 들인다는 이런 뉴스도 있었고 또 곡물가가 하락하면서 c j 제일제당 농심 대상 같은 전통적인 식자재 회사죠 종합식품회사죠 이런 식품회사들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같이 살펴보실 음식료주 오늘 흐름이 상당히 좋았던 건 수산 관련 또 제가 쪽에 오리온, 주정 쪽에 어, 보시면 이제 하이트진로, 하이트진로 어, 종합식품 쪽에 대상 또 CJ 제일제당, 삼양사 뭐 이런 어, 식품 회사들이 상당히 이제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 그래서 한번 특징을 보시면 신라이스지, OSP 어, 상당히 좋죠. 오늘 20%, 12% 반등을 했고 얘는 신라이스지는 이제 만 원을 돌파를 했죠. 하지만 요 보시면 이제 PBR은 여기 있는 종목 중에 가장 높습니다 이두개 종목이 그리고 시가총액을 보시면 어 신라 SG가 가장 낮죠 여기 있는 음식료 중에 그 OSP 오늘 12% 상승했지만 594억 얘는 20% 상승했지만 412억대 그래서 아주 그 경기가 좀 어렵고 지수가 꺾일 때는 이런 그 소형주들이 아주 날라다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이슈만 딱 스치기만 해도 이제 날르는 모습이죠. 그래서 OSP는 얘는 그 동물 사료 기업이지만 오늘 바오와우 인수 관련해서 급등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이 제과학 쪽에 오리온 신고가를 쓰면서 계속 좋은 흐름입니다. 또 삼양식품 식품회사 종합식품회사로 삼양식품 신고가 쓰면서 계속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두개 종목이 이제 시장을 주도하는 이제 대장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 추정 관련해서는 롯데칠성, 또, 하이트 진로, 어, 뭐, 요런 종목들이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 중에 이제 가장 많은, 어, 많은 이제 돈을 벌고 있는 회사는 CJ제일자당 3만, 주당 3만원대를 벌죠. 오뚜기 주당 3만원대 벌고 있습니다. 얘도. 그리고, 퍼를 보시면, 이제 가장 낮은 놈. 여기, 이 중에서 가장 낮은 놈은 사조대림이 퍼 5배 수준. 얘는 지주사죠. 동원수산 5배 수준. 그래서 수산주가 보시면 상당히 낮은 퍼를 가지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수산주들이 가장 많이 오른 흐름을 보였죠. 그리고, 어, 삼양사, 크라운에티 홀딩스, 이 지주사죠. 지주사들이 어, 퍼가 대체적으로 낮습니다. 그리고 PBR 보시면 0.35, 역시 지주자기 때문에, 이제, 할인을 받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낮은 PBR을 보이고 있고, 부채가 가장 낮은 놈은, 이제, 프롬바이오죠. 예, 건강기능 식품, 또, 탈모 관련해서 움직이는 게 프롬바이오. 부채는 이제 9%, OSP 2일 그래서 부채 수준이 이제, 요두 개가 이제, 좀 낮은 편이고, 배당률을 보시면, 이제, 대상이 3.54, 작년도 배당 기준으로, 예, 가장 많이 주고 있고, 또, CJ재단 같은 경우는 이제 분기배당주죠 그래서 매분기 이제 배당을 주는 어, 천원씩 이렇게 배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을 보시면 CJ가 5조 8천억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오리온이 5조 어, 그리고 어, 대, 대, 대체적으로 이제 뭐 천억원대 수준이죠 여기 보시면 어, 그래서 오늘은 요 식품회사 관련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한번 차트를 간단히 몇 개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먼저, 신라 SG. 요, 뭐, 가장 낮은 시총을 가지고 있죠. 오늘 가볍습니다. 지금 움직임이. 그래서 지금 200일, 장기평선이 200일선 대까지 지금 넘보는 수준까지 와 있는 신라 SG. OSP. 신규 상장주죠. 어, 계속 이제 바닷권에 있었다가 오늘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OSP. 어, 퍼 5배 수준인 이 사조 대림. 어, 현재는 지금 200일선에 지금 거의 이제 돌파 저 직전의 모습이죠. 어, 동원수산도 지금 뭐 고점 대비해서 거의 반 토막 수준에 있죠 아직. 어, 그리고 오늘은 어, 3% 이제 반등했습니다. 어, 대상 어, 200일선을 이제 살짝 이제 뚫고 올라섰죠 지금. 아, 오리온은 지금 11만 원대, 요 지금 강력했던 이 저항선 라인대죠, 요 라인대를 돌파하면서 연일 신고가를 쓰고 있는 어, 오리온. 어, 삼양식품도 마찬가지죠. 지금 12만 원대 요 라인대를 지금 돌파하면서 어, 이틀 연속 이제 급등을 하는 이 삼양식품. 어, 이 프롬바이오 어, 지금 그 9,000원 라인이죠. 요 9,000원대에서 계속 이제 윗꼬리를 달았던 그 가격대 죠기에 아, 지금은 현재는 이제 살짝 올라타 있는 지금 9,000원 라인 선에 살짝 올라탔지만 아, 조금 이제 윗꼬리가 좀 달린 모습이죠. 어, CJ 제일제당 어, 지금 4만 43만 원대의 요 가격대를 넘지 못했던 가격이죠. 요 수준이 어. 그리고 현재는 이제 어, 200일선 요 밑에 있습니다. 지금 얘는 이평선이 2 1선6 1일 120일, 200일선이 이제 다 밑에 깔고 리 있는 요 어, 모습을 보이는 CJ제일제당, 어크라운에페홀딩스뭐 가끔 이렇게 한 번씩 이슈가 터질 때마다 이렇게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한번 급등을 해주는 종목이죠. 보시면 뭐 24% 어뭐 28% 거의 상하가까지 가는 이런 흐름을 어 15% 뭐 단기간에 한번 이 이슈나 어 테마 같은 거 한번 걸리면 이제 어 20%씩의 원체 시가총에이 가볍고 이 소량으로 움직이는 주식이기 때문에 어 거래량이 어느 정도 실 때마다 큰 폭의 상승률을 보이는 크라운트홀링스 다음은 삼양사입니다. 이 거래량 보시면 이제 만주 수준이죠. 뭐, 원체 적은 0 0 0주 뭐, 만주가 안 되는 적은 거래량이지만, 우상향을 하면서 지금 11월부터 계속 이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선을 지금 깨지 않은 상태죠. 그리고, 이 21선이, 60일선 돌파, 또, 120일선 돌파, 지금 200일선은 이제 밑선에 와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딴 그, 식료품사 움직이면은 이제 얘도 뭐 지주사기 때문에, 어, 흐름은 이제 좀 어, 작은 흐름이지만 어, 같은 이제 추세를 이런 추세를 보이면서 어, 움직일 수 있는 이 삼양사.